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휴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파리에서 빅버스스타타파 파리 석석석을을행행하습습다여행행을떠나전 전에 독독좋좋요요알설정정을확확해해주요요리리영 영상 공유를 부탁탁립립다다사합합다하하에에서 파리 시내를 스캔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개선문에서 빅버스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에펠탑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겠습니다. 샤이오궁을 정면으로 빅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1937년 망국박람회 장소입니다. 에펠탑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탑입니다. 버스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루브르 궁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1672년 베르사유 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왕실이 수집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쓰여집니다.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세느 강변을 지나며 여러 문화 유적을 관람할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예술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만든 철교입니다. 사람들은 다리난간에 자물통을 잠그면 사랑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2014년 다리는 자물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난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장물통이 철거되었습니다. 다리는 루브르 박물관과 까날 아카데미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다리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리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보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오페라와 발레를 공연하는 극장입니다. 샤르 가르니에의 설계로 만들어진 신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1896년 극장의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사고로 관객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뮤지컬 The Phantom of Opera의 모티브가 된 극장으로 더 유명한 극장의 집안층에는 수맥이 흘러 매우 위험한 곳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바스티오 오페라 극장이 건설된 이후 오페라단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도 국립오페라 극장으로 명성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오페라 극장도 2024년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 끝에 오페라 가르니에가 보입니다. 거리에는 노상 카페가 즐비하고 작은 부띠끄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코메디언 이주일 씨가 만든 극장식 라이트클럽 무랑루즈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모티브가 된 프랑스 파리의 빨간 풍차 블랑 루즈가 있는 아주 유명한 거리입니다 극장식 키아바레라고 합니다 물론 관객들은 식사와 공연을 관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은 브루스를 주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이곳은 알렉산드르 3세 다리입니다. 세네강을 건너는 다리 중 가장 아름답고 전교한 다리입니다. 1896년에 착공하여 1900년에 완공하였습니다. 망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철교로 만들어졌으며 프랑스와 러시아의 공조를 성사시킨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3세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다리는 당대 최고의 기술 집약적 건축 양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리의 위에는 천사를 형상화한 조각으로 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부디발레입니다 방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1900년대 현대미술관입니다. 이것은 로댕 미술관입니다. 항상 관광버스를 타고 지나다 운이 좋으면 생각하는 사람을 볼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민혁명의 상징, 콩코드 광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콩코드 광장은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루이 15세의 광장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콩코드 광장은 시민혁명의 발발지이기 때문에 저항을 상징하는 광장입니다. 광장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아네트가 처형된 곳입니다. 훗날 프랑스 사람들은 혁명을 빙자한 도살 행위가 자행된 피비린내 나는 어두운 역사로 기억합니다.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된 피로 얼룩진 광장입니다.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방태원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국회의사당입니다. 오늘 자동차 정체는 극심합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파리 시청을 보고 계십니다. 1357년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오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음, 오늘은 경찰들이 도로를 모두 막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교통상태입니다. 프랑스의 경찰차는 여기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자동차 정체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각 신문사 기자들이 모두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무장을 보시면 중무장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체루탄 발사기와 본봉 그리고 권총 만약에 불법 시위자를 권고하면 케이블 타이로 손을 제압합니다. 유럽 경찰들은 불법 시위에 무척 반경한 대처를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더욱 반경합 그 이유는 1980년대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은 프랑스 산업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그들은 주류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한 폭동이 수시로 발발하면서 진압은 더욱더 강경해졌습니다 오늘 시위는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백신 접종의 자유, 사회봉쇄 정책 반대 등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시위대를 보면 각종 정당과 단체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위대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위장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후부터는 지하철이 봉쇄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독일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여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길잡이 저는 디스맨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